또 치는 대로 가보자. 아이치 아잇 아이, 잘하네 <웃음> 아잇 이뻐라 어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있지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나 잡았어! 이거 살아있는 거같아데 어, 어. 어. 어, 어. 아, 맞아 아, 나한 아. 에어 아, 나한번 들고 있었어 <웃음> 저기요, 이것 봐, 말이야. 그렇 <목소리도> I don't know.